앞에 붙고 뒤에 붙고의 차이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요 얼굴 뜯어붙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뭐 전면 수술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는 역할도 많겠지? 응, 역할이. 예를 들면 뒤에만 뜯어붙친 거니까 결국 조금 더 싸게 했겠지? 또 어찌됐든 간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보면 이렇게 동사의 성질이라고 나왔어요. 동사. 동사 특징. 동사의 특징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윤동사의 특징도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특징. 그이 1번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동사는 뭐가? 시제 있죠? 얘는 뭐가 있을까요? 시제는 없지만 시제형은 있어요. 얘는 보통 현재, 과거, 과거, 그 다음에 뭐 있어? 미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완료형들이 있어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죠? 그런데, 시제형이라고 해서, 준동사의 특징도, 이거와 똑같을 수 없지만, 단순형과 완료형이 있다라는 걸할수 있어요. 단순형과 완료형이 있다. m 한 투표정사, 투프로스 원형, 이건 단순형이고요 투표, p p 하의 완료형이지, 여기 시제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동사 갖고 있는 또 특징 중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잖아요. 능동태, 수동태라는 태가 있다. 자 주어가 행위를 하면 주어가 행위를 하면 능동태를 써주고요. 주어가 행위를 당하면 당할 때 원래 목적이었던 게 주어로 나오면 당하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내가 그렇때렸다 하면 그가 주어로 면 그는 나한테 맞았다가 되잖아 그치? 당하는 거니까. 그치? 얘는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얘도 있습니다. 태가 있다. 어떤 얘기가 있다? 어,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다. 똑같이. 능동형, 수동형이 있다. 차이가 없다. 행위를 하느냐, 당하느냐. 얘는 뭘 찾아야 돼 얘네들은 주어기 때문에 얘네들 은 주어기 때문에 주어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행위를 검증할 때 행위를 한다, 당한다 이렇게 가는데 얘는 준동사기 때문에 있잖아 주어는 없고요. 요건이 있어요. 의미상 주어라는 건 있어요. 얘가 행위를 한다, 당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맞 어, 요게 이게 동사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럼 시제 있고 퇴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수 있잖아요 수. 수. 동사도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현재형일 때 그렇죠. 3, 2, 3, 6, S 붙고 안 붙고 얘는 있다, 없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 수만 없어. 수만 없어.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 해부, 투, 해지 이런 거 없지? 투다에 무조건 원형 나오잖아요. 그렇지? 단수 복수 이런거 있을 수가 없어. 투 두지 투 더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 없다. 존재하자. 여기 이제 뜻도 어,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간단히 처리한 거고요. 그래서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 당연히 뭐야? 뜻, 의미 있어, 없어? 동사에는 의미가 있어, 없어? 있지 어찌어찌 하다. 어떻던 상태이다. 상태 동사는 아니면 동작 동사 이렇게 쓰입니다. 당연히 의미 있죠. 의미 갖고 있습니다. 그죠? 준동사도 당연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동사의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다. 뭐죠? 봐봐. 보어나 뭐를 취할 수 있어? 보어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동사가. 보어나 목적어가 된다는 게 아니라, 보호, 목적어를 취하면 이 형식도 오형식 동사 까지익숙 대에 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준동사는, 투부정사 아니면, 분사나, 동명사도 역시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보어나 아니면,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 이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보어나 목적어를 취함. 어? 맞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뭐가 존재하고요? 얘는, 얘는, 얘네들 뭐가 존재해요? 동사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어, 주어가 존재합니다. 자, 준동사들은 뭐가 존재하죠? 잠 얘기해, 의미상 주어가 존재합니다. 여기 네, 지 물론 써주는 기법은 좀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f o 목적격으로 써줄 것인가, of 목적격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목적에 나와있기 때문에 안 써줘도 되는 거, 아니면 for us, them 같은 일반 주어기 때문에 생략해주는 경우. 이렇게 나눠질수 있는데,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요. 우선 큰틀 속에서 동사의 특징을 준동사들이 몸소 다 갖고 있다. 오로지 수만 없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동사와 어 동사가 갖고 있는 바로 동사와 준동사의 바로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공통분모 공통의 특징.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차이점을 잠깐 볼 건데요 차이점.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과 준동사의 특징 반죠 그러면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들 아까 조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나 어, 뭐야?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걸몰수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얘네들은 동사의 특징은 온전히 동사만 갖고 있을 수 있는 1, 2, 3, 4, 5, 5 6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준동사는 저런 동사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덮어갈쪽이야됐 그래서, 준동사. 해놓고 써. 동사가, 동사에는 없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동사에는 없는. 준동사의 특징. 왜? 몇 가지 나눈다? 내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눴다. 그세 가지가 뭐죠? 동사 말고의 특징이니까. 동사는 동사의 역할을 끼 못하죠. 그세 가지 특징이 바로 무슨 특징? 명사의 역할. 명사의 역할. 니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 형용사의 역할도 있어. 그러니까 동사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야? 성형한 거야. 형용사의 역할. 마지막으로, 부사의 역할까지 우리가, 거듭. 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명사 역할, 형사 역할. 자, 그럼 이걸 이제 다시 나눕니다. 그럼 명사의 역할은 어떤 게 갖고 있냐. 준동사가 다이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투구정사가 이런 역할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동명사가 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투구정사와 동명사만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 자,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할수 있다? 어떤, 투정사와 동명사가 갖고 있는 명사의 역할은 어떤가? 투정사가, 명, 동명사가 뭘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호, 그 다음에 동격까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역할. 응.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동격의 역할. 종류는 누가 있다? 어, 투정사하고 동명사. 이두명이그 역할을. 형생사 역할. 형사 역할. 너 역시 투정사는 몇번 들어가요. 두 번째 가뭐어디수 있다? 그 분사네. 분사. 현재 분사, 이렇게. 과거 분사, 얘네들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 꾸며준단 말이야. 뭘 꾸며준다. 거의 궁치 형용사겠죠, 이거는. 근데, 그래. 요거는 어, 이제 전치도 가능하다. 얘 슬리핑, 어, 슬리핑 베이비 할때 슬리핑을 잠자고 있는, 현재 분사 맞지? 잠자라는 동사 슬리프에다 ing 붙여주면서 형용사 역할까지 덤으로 얻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수식. 꾸며준다. 수식, 수식과 설명. 설명. 왜냐면 목적적 보어나뭐 이런 도어로 사용되면서 주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현지문사가 나오기도 하지. 그래서 수식과 설명이라는 이런 턱, 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자, 부사의 역할은 역시 투명사 본 많이 들였었어요다할수 있네요. 투명사. 두 번째, 두 번째, 동명사? 안 돼. 동명사? 안 돼. 여긴 뭐가 될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쓸게요. 분사라고 쓰지 말고 그냥 분사 구문에서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 분사 구문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될까요? 그렇지. 이런, 이런, 이런 의미에서 사용할요 시간, 이유, 조건, 조건, 양보, 양태, 이런, 미래, 몽환했다. 그 다음에 몽환할 뭐 정도로 몽하다 소대공정도. 목적 목적 환하기 위하여 목적. 그 다음에 결과. 그 결과 몽환하다. 그 다음에 대조. 이런 어, 부대상황. 이런 분석을 하는거. 동시동작을 나타낸다. 부대상황을 나타낸다. 자 이런 것을 의미로 사용되는게 부사의 역할입니다. 뭐가 어떤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분사고 있 때와 그 다음에 투부정사일 때, 그렇지? 두부정사일 때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써도 돼요. 그냥. 판단의 결과, 뭐 이런. 것도. 이런 뭘 수식하는 역할도 합니다. 부사의 역할이에요 이런. 게. 이런 역할. 그래서 준동사안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이었어요자 yeah. 살짝 넘어와서 예문 몇개볼 건데 지금 이렇게 처리할게요. 트리드 어 여기 개념이 끝났고 이제 바로 예문 들어갑니다. 여기 봐봐요.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이거 얘가 뭐냐 동명사요. 동명사. 뜻동사죠 원래는 동사였던 놈이 뒤에 ing 수습해가지고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나왔다. 얘가 하는 역할 뭐라 그랬어? 자, 동명사. 동명사 만이 갖고 있는 특징 어디 있습니까? 동명사 여기밖에 없네요. 아, 명사 역할. 주어, 목적어, 보 본격 역할 한다. 그 얘는 무슨 역할을 했다? 그대로 쓰면 돼. 여기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을 역할 하는 거다. 이거는 무슨 역할이라고 했을까? 명사적 역할이라고. 뭔가 그러니까 하는 것이야. 자, 봐봐. 이게 돌이켜, 생각, 돌이켜보는 것 없이 읽는 것은 이렇게 돼요. 알겠어? 뭔가 곰곰히 생각해보는 것 없이 읽는 것은, 어, 얘는 또 무슨 역할을 했어? 투정사가 얘는 무슨 역할을 했어? 주어 역할이 했어. 이 주어 역할, 자,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다 아, 무슨 역할이에요? 명사 역할. 명사 역할이죠. 그죠? 주어로 쓰였고, 명사. 얘도?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도 은느리가 붙여서, 어,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읽는 것은? 이렇게 돼요. 읽다! 라는 뜻만 있었는데, 진동사가 되면서. 자, 그래서. 어, 뭔가, 뭔가, 생각 없이 읽는 거. 이거는 마치 모아같다 자, 여기서 이 팀, 이번엔 ING야. 얘는 뭐라 그래? 동명사. 이 동명사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저치사 역시, 라이크의 목적어로 쓰였다. 그 목적으로 쓰신 거에 무슨 역할? 명사였다. 그래서 먹는 것과 같다. 무엇이 without digesting. 얘도 본인 동명사. 이 동영상은 전치사, 위드 u t 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역시 목적으로 쓰였어. 그래서 에도 무슨 역할? 명사 역할. 소화시키는 것 없이. 자, 봐야요 자, 읽는 것은 생각하는 것 없이, 자, 이어, 뭐, 뭐, 같다. 먹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것 없이. 됐죠? 얘들아, 소화시키면 꾹꾹꾹꾹 뭐, 덩어리를 꾹꾹꾹 삼켜. 다 덩어리 나오지. 피가 사러 가게 돼. 그지? 꾹꾹 씹어야 돼. 20번도 한번반대 해볼까요? 20번. 2 자,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야. 어머이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얘가 한번 밑에 쳤어. 동사처럼 생겼지만 아니야. 뒤에 보니까 꼬리를, 꼬리, 꼬리가 달렸어. 꼬리가 달렸어. 아, 여시야, 여시. 꼬리가 달렸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answering m 이크에서 오, 목적으로 취하네. 그럼 이동사형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동사와의 공통점은, 아, 이렇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뭐냐? 앞에 아, 있는 또어머이드라는 동사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역화. 뭔데? 동명사역 됐죠? 그래서 그냥 피했다, 뭘 피했다, 그리고 내 질문에 답변하는 것, 답변하는 것, 에다가 을 붙여. 을피 그래서 이로써 뭐 이제 어버이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찾는 동사라는 게 판명이 됐고요. 여기 보니까 어바 전치사잖아 이거. 전치사의 목적으로 허에이 앤, 하이 이렇게 묶여요. 되죠? 그래서 그녀는 내 질문에 답변한 것을 피했습니다. 자, 뭐에 관해서 자신의 나이, 그리고 키에 관해 어, 여자한테 이런 질문 하면 안돼 나이, 키, 그래서. 몸무게, 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군요. 키보나는 몸무게도. 아, 몸무게. 키는 눈에 보이니까. 저는 지금 키도 안 좋아해요. 아, 키도? 저는 키가 좀잡았아안 물어보면 되는 거지? 네안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저한테 <웃음> <웃음> 손가락 하나 부러지자. <웃음> 컷. 오케이. 안 되구나. 매너. 매너 남은 로살아야 다음, important thing is never to stop questioning. 이 부분은 어떨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Never. 자 이게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요. Stop이 가 붙었어요. 이셋 중에 한 가지 요상할거예요 영상, 영상, 영상 중에. 지금 위치가 음. 비동사에 보호를 수 있는지 아니니까 음. 주격 보호를 쓰있습니다 주격 보호를 쓰있다는 얘기는 명사를 했다는 거야. 보호를 다오케다아 질문하는 것을 음. 주, 결코 중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야. 음.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얘는 뭐야 또 얘는 패션이라는 자 질문하다라는 동사에아 n 옆가 붙였어. 음. 얘는 동명사야. 이 동명사가 다시 또스탠의 목적으로 쓰였어. 그러니까 얘는 명사적 역할인 거야. 음. 맞죠? 음. 22번 볼거요 아 a 바디 r 드 l 네 b 럴어필러티 여기까지 무난하네요 그냥 준동사 없어요. 우리의 몸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연스러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팀정사 가 보입니다. 이 팀정사의 역할은 뭘까요? 이걸 꾸며주고 있네요. 어떤 무슨 역할? 팀정사 무슨 역할? 어 형용사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아까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 할때뭐뭐할 능동 미래임이니까. 어 파이터 t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와 질병이죠. 박테리아 질병을 퇴치시킬 수 있는 자연의 능력이다. 면역력이 있다는 얘기. 알겠죠? 자연 면역. 어, 면역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알아서 맞서 싸워 주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요 지는 거지. 병 나는 거지. 그래. 에 어, 질병과 싸울 수 있고요. 박테리아와 싸울 수 있답니다. 뭐할 때?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가볍죠? 자, 여기서, 포커스는 여기다 맞추면 된다. 원래 파이트라는 동사, 싸우다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싸워서 오프니까 멀리 가게 하다 서 퇴치시키다. 그러면 이렇게 퇴치시키다라는, 퇴출시키다, 퇴치하다라는 동사에 투가 붙으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바 어떤 역할? 형사 역할을 하고 있다. 뭐가? 그지 어디 있으면 잘 찾으면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I will see you. 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SVO입니다. 누구부터 셀리로부터 받았어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비아더 데이는 어퓨데이즈어 보니까 여기 전면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며칠 전에 됐고오셀이 나왔어. 이건 뭘까? 얘는 무슨 역할일까? 형용사 역할입니다. 왜 형용사 역할하는 거죠? 어 얘가 꾸며주는 게 있네요. 뭘 꾸며주냐면 편지를 꾸며주있어헐 사람 아닐까요? 말하는 거잖아. 미안하다 말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사물이 주어로 나오거나 사물이 주체로 나왔을 때 말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적혀있다라는 뜻으로 메디아라고 적혀있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자, 그녀가 뭐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할 예정이다. 여기 지금 왕래발 작동사는 왔어요. 이주거밍 이런 거. 이거 뭐 주단을 다시 쓰면 우리커밍을.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녀가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적혀있는 편지 한 통을 나는 받았단 말이야. 몇시 년? 세이로. 됐지? 나 있잖아. 너 보고 싶어. 어, 할게. 주에 할게. 뭐 밝게, 다음 주 밝게 보냈어. 형부 종이가 됐죠. 얘는 현재 군사가 아니라 100% 네. 아이인지를 쓰인 거야. 사실은. 동사야, 동사. 동사야. 동사야. 네? 다가 동사만 남기죠. 네. 그다음에 이 459일까요? 총중들은총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키가 아이인지니까 동사인데 계속해서 계속 뭐뭐 하다. 이게 지금 뭐를 쓰였을까요? 뭐를 쓰는 거죠? 보로시스는 명사적으로 생긴 건 아닌지? 아, 그럼 동명사겠구나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한다? 업로딩 한다집니다박수관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한지 오랜 후에 조차도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죠? 뭐한 거야? 커텔이 어떻게? 해? 내려오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까지 계속 박수치고 있었다는 얘기야. 누가? 청중들이. 이 오디언스. 됐지? 여기까지는 그숫자 같이 했어요. 이제 나머지가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사실.